안녕하세요. 플랫폼 사업가 박지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 같은 소득, 일명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다치거나 가게 문을 닫아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끝없이 소득을 벌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어도 자동으로 소득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나이도 들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언제든 은퇴할 수 있는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투자액이제 워렌 버핏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누구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즉 권리 소득을 갖고 싶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실현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의 온라인 건물을 구축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와 함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들 건물주 부러워 하시나요? 아 나도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건물주가 받는 소득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물주는요 건물이란 자산을 통해서 월세가 들어오고 월세를 통해서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닌 돈을 버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라는 자산을 가질 수는 없지만 나만의 온라인 건물을 구축하고 월세, 즉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건물 살 돈을 모으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건물이 무엇인지 좀더 알아볼게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달 많이 시켜드시죠? 배달의 민족은 가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우리와 식당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고 6.8%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수십만개의 전국 매장이 이 어플에 등록되어 있어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앱즉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업체에 입점시켜주고 저같은 소비자가 이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할 때마다 6.8%의 수수료를 따박따박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점점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바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돈을 버는 플랫폼 형태를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통신사 어디거 쓰세요 통신사 3사 셋 중에 하나 쓰시죠 저희 가족은 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동생까지 모두가 s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족할인에 tv에 인터넷 위약금에 v v i p 까지 엄청 붙잡아 드려고 하죠 여기에는 회원자산으로 묶어두려는 대기업의 전략이 숨어있어요. 회원, 즉 소비자라고 하는 자산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런 배달의 민족, 통신사, 빌딩건물 같은 걸 우리 같은 일반인이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배달의 민족이 위치한 플랫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뉴스킨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대기업만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내가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시간 자유롭게 쓰면서 온라인으로 육아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미팅을 할 때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때도 어디서든 구속받지 않고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모델이 되고 쿠팡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돈을 벌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뉴스킨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서부터 법무, 회계, 배송, 전산 시스템 등 아낌없이 모든 분야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이 제품을 써보고 진짜 나의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면서 회원으로 시작해서 내가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고 배워서 할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1인 CEO가 되는 길 그래서 저와 함께 온라인 자산을 구축해서 온라인 건물주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건물주와 같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 1인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